속조연법이야. 계속, 계속. 자 특징은 뭐가 있다? 일번콤마가 있다. 콤마 이게 가장 중요한. 콤마가나오는 이게 형식적인 특징. 특징. 그럼 저고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뭘로 바꾼다? 대명사. 응, 대명사로 바꾼다. 물론 이 대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 역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거죠. 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거죠. 이런거에요. 이런 계속 정보. 그래서 네. 예문 몇개 볼건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게 대표적인 접속사가 뭐냐면 엔드죠. r 도 있지요. 이런 o r 도 있다라는 것도 거에요그 다음에 도우도 음. 있는데요. 음. 끝. 자, 이 정도. 어, 이런 접속사 선에서 이를 네. 해야 된다. 알겠어. 네. 아, 어. 조선에서 해결나. 자, 그래서 어, 이것은 뭐다? 네. The l i t 다 고유명사입니다, 이거.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 생택집 베리가 쓴 어린 왕자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책은 어린 왕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어, 세계적으로 어,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 여기 뭐 써야 돼요? 엔드 넣으면 um,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여기 있잖아요. 네. 밑으로 네. 받으면 되죠? 주어 네. 역할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한 단어 쓰면 뭐라는 얘기야? 위치.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선행서 사고라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뭐야? 아,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아빠가 지으셨대요. 할머니 댁 방문했어요.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 그 집은, 저 집은 아빠가 지으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 한 단어 쓰면 뭐니? 위치, 위치. 역시 선생사가 사물이라고 알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콤마 치고 나와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컵만 치고 나와요. 계속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반대되는 게 아니면 이제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선행사를 바로 수식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야. 그다음에 힛세드 이렇게 나왔죠. 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거보다 말한 거보다 잃어버린 게 먼저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면 대거가 나왔다. 대거가, 그지? 요거 주의하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어 뻥이었어. 어딘 말이었어?라고 했으니까 어딜 뭐하고간다 그렇지, 멋이 들어가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뭐였어? 거짓말이었어. 휴지 음. 나올 수 있죠? 네, 선행사가 네. 뭐니까? 음. 사물. 그 잃어버렸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음. 이틀 봤죠 절이나 군은 이틀 왔는다면, 잠깐. 오 밑에 거 봐봐요. They don't like k a v y or not. Kathy 좋아하지 않아. 아. 그들은 캣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요건 선행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있네. 음.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네. 그녀는 여자 이름 맞죠? 네. is not honest.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두루두루 다 맞다. 자, 계속교육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 형식적으로는 뭐가 온다? 컴마가 온다. 그럼 이걸 뭘로 바꿔준다?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로 바꿔준다. 어, 대명사로 바꿔준다. 엔친 대명사로. 뭐, 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의가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조부자리 들어가면 데미 나오는 거 아닌가? 응. 응. 그래서 이런 것